자 그러면 어, 이번 시간은요 이번 시간은 이제 그 좀더 이제, 이제 글자 이외에 다른 기술들을 조금 알려드려볼게요 여러분 자그 글씨는 아까 말씀드린처럼 좀쭉 하셨죠 그죠? 그 이제 이번에는 이제 영상있죠 영상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찍잖아요 그죠? 영상을 찍으면 영상을 찍을 때 소리가 들어간다고요 그 소리를 완전하게 없애는 방법 첫 번째 이해되시겠어요? 그다음에 그 없애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위에 더빙하는 방법 요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갑니다. 그러면 어, 당연하겠지만 당연하겠지만 영상의 소리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아니죠. 영상을 선택해야죠.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디오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배경음악 설치하는 거라고 배경음악요 음악은요. 그러니까 영상 안에 들어가서 그 영상에는 오디오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영상을 선택해야 된다고. 영상을. 그래서 영상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오른쪽에 뭐가 보여요, 이렇게. 오디오 그림 보이잖아요, 그죠? 보이세요? 스피커? 예. 네. 이거를 클릭하면,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오디오 조정하는 게 나오고요. 여기에 지금 소리가 100인데, 소리가 너무 작으면 올려야 되고요. 소리가 너무 크면은 내려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영상에서 소리를 조절할 수 있다고요. 해 그리고, 그리고, 소리를 완전히 없애고 싶으면 여기 스피커처럼 생긴 버튼 보이세요? 이걸 툭 하고 클릭하면 이렇게 소리가 딱 하고 없어집니다. 이렇게요. 보이세요?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항상 멀리 누르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죠. 이를 누르고 이제 재생시켜 보세요. 그러면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그냥 영상만 쫙하 움직일 거예요.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올 거예요. 재생시키면서 소리가 안 나오죠. 그죠? 네, 소리를 없애는 거예요. 자, 다시 보여드려 볼게요. 영상을 먼저 클릭해서 선택한다. 오른쪽에 보시면 영상 과관리된는 소리, 스피커가 나온다 보이죠? 그죠? 네, 그걸 클릭한 거. 거기에 소리를 늘렸다 줄였다도 할수 있지만 완전히 없을 때는 여기 스피커를 클릭한다. 그 소리가 완전히 없어진다고요. 그리고 V버튼 누르면 된다. 네, 한 개만 하시면 끝입니다. V를 누른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끝난단 말이죠. 그죠? 끝났죠? 그죠? 그럼 이제 영상 안에 소리는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찍을 때 소리 때문에 고민할 필요성이 없다고요. 그럼 여기서 그냥 소리를 없애버리면 돼요. 그럼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소리가 안 나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뭐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죠? 목소리 들어야 되죠. 목소리. 자, 목소리를 어떻게 집어넣냐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원하는 위치 있죠? 원하는 위치를 먼저 지정해야 되겠죠. 내가 놓고 싶은 위치요. 그럼 제가 여기 화장실 이죠 화장실 화장실을 어, 화장실을 소개해주는 개념에서 더빙을 해볼게요 그럼 화장실 위치가 딱 보이는 여기에서 제가 멈춰서 녹음을 시작할거예요 그죠 그죠 그럼 이제 녹음 버튼이 뭐예요 음성 그죠 요거죠 그죠 녹음 버튼 녹음 버튼을 딱 클릭해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시작 버튼 보이죠 이 시작 버튼을 딱 누르면 녹음이 시작되는거예요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원룸에서 화장실을 소개해드릴 텐데 이 화장실이 정말 끝내주는 화장실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화장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샤워실 이딱 보이는데요. 이 샤워실은 안에서는 샤워실 안에서는 바깥이 안 보여요. 근데 샤워실 바깥에서는 사, 바깥 안이 보입니다. <웃음> 아직 끝내주는 샤워실이에요, 여러분. <웃음> 자 정지 <웃음> 어, 로망 같은 화장실 아닙니까? <웃음> 자 그러면 녹음됐죠, 그죠? 움직여볼게요. 쭉 가서. 그래서 자, 여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빈곳을 한번 클릭하셔야 돼. 그고 재생 버튼이 보일 거아요 그죠? 예, 클릭한 다음에 재생 버튼 보이죠? 그죠? 예, 딱 하면은 소리가 나오겠죠? 아 죄송합니다. 지금 소리가 왜 안나오냐면 어, 제가 지금 블루투스로 해놔 가지고 예, 제 쪽만 들려요. 그래서 이걸 꺼야 돼. <웃음> 어, 블루투스 껐어요. 다시 재생시킬게요. 네, 이 화장실이 정말 끝내주는 화장실이에요. 아, 왜 그러냐고요? 화장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샤워실이 딱 보이는데요. 이 샤워실은 안에서는 샤워실 안에서는 바깥이 안 보여요. 근데 샤워실 바깥에서는 바깥이 안 보여요. 아주 큰일이죠. <끝내줄이> 샤워실이에요. 네. <웃음> 자, 경기. 이해되셨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거는 내가 찍고 와서 원하시는 시점에서 더빙하면 된다고 그러면 서밍할 때 힘드신 분들이 시나리오 써서 읽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더요런 기능도 있는데 잘보요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영상은 편집할 때 터치하면 영상 쪽에서 편집하는 기술이 나오고 그죠. 글자를 터치하면 글자 쪽이 편집하는 기술이 나왔죠. 지금 이제 음성이죠. 음성을 터치하면 자 음성을 터치하면 이 음성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 나온다고요 여러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음성과 관련되어 있는 편집 기술이 나오는데 여기에 음성변조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클릭에 들어가면 딱 누르면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원룸에서, <웃음> 화장실. 원룸에서 화장실을 소개해주세요. 지금 정말 t 내 n o 지금 뭐 o n t know. I don't know. I d o 는기 k 들 o w I don't know. I don't k 하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